<목소리나> <목소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혐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 카메라를 켜는 것 같아요 뭔가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니까요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향을 입고 싶다는 그런 감성적인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가보시죠. 아 너무 보자 네. 왜냐면, 향 자체가 호스메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도 발라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급 향수를, 이게, 룸 스프레이처럼 만들어서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향은 내가 다른 게 나름이거든요. 블렌딩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향을 한번 일단 골라와야 되겠죠. 아, 어, 코 마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웃음> 어, 그래서 우리가 향을 블렌딩 할때좀 귀찮긴 해. <웃음> 이은 무슨 향이 나서 이미 그치 근데 또 그거야? 그냥... 거든 아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 이걸 체크? 이렇게서 좀 괜찮은 향들 한번 빼나. 아어 너는 뭐해? 어 와, 되게 별로지 이거 뭐해? 어디 봐요? 어 뭐야? 맡아볼게요. 약간... 어? 어, 너무 괜찮은데? 아 어, 진짜? 한번 다시 맡아볼래. 있지요. 얼마 전에 커플이 왔어. 그래서 향수를 만들었는데. 어, 근데 너무 이상한데? 남자친구가. 어, 코가 이상한 가 봐요. 코가 좀 뭘. 좋은 향만 골르면 돼요. 조향은 원래 혼자 있어야 합니다. 계속 시원해. 야 돼. 괜찮아요 이게 특이해요 이런거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러니까 맡다보니까 뭔가 약간 약 같은 냄새가 좋아지는 거같아 진한 냄 좋다 하시나 이거 되게 그 바이레도에서 많 맡아봤는데 이거 그 바이레도 매장가서 많이 아, 맡아놀니 꽃향이지?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좋아 이거 너무 좋다 아까도 제가 이거 좋다면서 레놀리 좋다는데 걔는 향이 너무 진해서 아 같은 회사가 아니야. 아 향도 이게 회사가 아, 그렇죠. 커 이거 너무 강. 무서워요? <웃음> 어, 무서워요? <웃음> 너무 강하다. <웃음> 거의 마았어요 끝났어.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막 여러 개 많이 쓰시잖아요. 궁금해서 내가 무슨 향을 좋아하는지도 전잘 몰랐거든요. 그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어, 좋아. 어, 그쵸? 너무 좋다. 이거 약간 교본은 거는 냄새... 아닌데? <웃음> 어머. 약간... 그러면 이제 넣죠. 아, 어, 좋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얘를 요거 이거랑 요거 이거랑 두개 으시면 돼요. 니다 예. 어, 네. 이렇게 맡아도 좋아. 근데 밖에 나가서 맡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어, 밖으로 나가야 <웃음> 돼. <웃음> 어, 너무 좋다. 어, 어 진짜 네. 좋다. 이렇게 이제 향수를 쓰게 된 거. 내가 너무 이요 백화점 1층이야. 음, 백화점, 백화점 1층이거 <웃음> 내가 너무 좋아. 백화점 1층이야. 열 방울. 어. 근 어떤 맛 타왔는데? 아, 너무 좋다. 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얘는 이한 방울만 넣으세요. 왜이향 좋은지 알았어요. 왜? 좋아했던 오빠 차에 이 냄새가 났던 것 같아. <웃음> 어, 그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만들었어? 아, 그러니까 아, 그게 기억나나? 다시 만나야 되는데. <웃음> 어, 제가 터치, 그러니까는. 어머, 음, 진짜. 아, 메인이 좋은 거야. 음. 메인을 너무 블렌딩을 잘한 거야 지금. 음. 그래서 향이 완전 고급져졌죠. 코를 파묻게. 이거 진짜 <웃음>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잘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색깔 있잖아요. 노란색이 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놀리가 노래요. 예아 어, 그렇구나. 그래서2주 숙성해서 쓰시면 너무 좋아요. 응. 이렇게 하고 톡톡 치세요. 또에코를 일단 날려야 돼요. 색깔을 해라 어떻게 해야 지 나와야 돼. 어. 그리고 들어갈 때한번또 맡아보세요. 그러면 또 틀려요. 아 진짜요? 응. 또 틀려요. 환상입다 아, 음. 이렇게 상 음. 이렇게 음. 멋지게 무. 음.